오늘은 엔진오일 교환하고 바퀴 앞뒤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앞에 있는 것 두개는 뒤로 뒤에 있는 바퀴는 앞쪽으로 교차해서 왓 와서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도월네 투싼 1.0 터보 가슬린 4wd 의 타이어 위치 교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엔진을 교환 주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험로주행을 하지 않는 일반 도시과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타이어의 일반적인 수명은 6만에서 7만 킬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타이어 위치 교환 시기는 중간 지점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30,000에서 35,000km 이때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행거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은 타이어의 위치 교환을 위해서 타이어의 수명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가운데 요철 부분과 옆부분에 삼각 표시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산의 교본에는 엔진을 교환 주기가 만 킬로 이지만은 70에서 80% 정도 되었을때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타이어 네, 위치 교환을 타이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교환할 때 위치 교체할 때 중요한 지점으로 볼수 있어요 이것이 군데군데 군데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달아버렸을때 이미 타이어 교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거. 지금 이게 뒤에 바퀴가 앞으로 온 경우거든요. 그리고 어, 뒷바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뒷바퀴 보면은 앞바퀴가 이제 뒤로 옮긴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락 가지고 없어졌다. 그 정도면은 아, 이미 교체시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위치교환 정도로 지금 아직 깨끗하죠. 삼각지점. 이것이 여기 폼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바퀴 위치 교환을 해서 현재 한 3만 5천 탔는데 5만에서 6만 정도까지 탈수 있도록 앞뒤 바퀴를 위치 교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5만 6만을 탔을 때는 뒤에 바퀴가 펜마모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해서 그러면은 꿀렁꿀렁 하겠죠 앞에 거는 그대로 뒤로 가고 그저 뒤에 거는 대각선으로 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엔진오일 다 지금 다간한태고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그 35,000km로 평균적으로 7,000km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엔진오일을 다섯 번째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어 위치 교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위치 교환은 앞바퀴는 그대로 뒤쪽으로 가고 뒷바퀴는 대각선으로 앞으로 오게 교환합니다.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하고 바퀴 앞뒤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퀴는 앞에 있는 것두개는 뒤로 뒤에 있는 바퀴는 앞쪽으로 교차해서 이제 위치 교환은 지금 끝났고 요 이제 볼트 채우기만 채우면 이제 끝나는 거같습니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엔진오일 교환과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0분에서 35분이면은 다 오늘은 에어컨 필터도 교체를 했고, 바퀴 지금 이거 교체를 했어요. 지금 뒷바퀴 있던 걸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했고, 확실히 그러네요. 앞바퀴가 많이 닳았고, 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뒷바퀴는 현재 뒷바퀴는 원래. 앞바퀴의 반대 방향이 왼쪽에 있던거에요 오른쪽으로 뺐고 뒷바퀴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었습니다 오늘 바퀴 앞뒤로 교차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상교환과 유상교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교환을 했고요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위치 교환을 오늘 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한 35,000원이 조금 높습니다. 오늘은 도올 유투 싼 1.2 터보 가솔린 4WD의 타이어 위치 교환 시기와 방법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은 운전하는 사람이 늘 관리하고 체크하여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자동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사랑을 관리, 점검하는 것이 더더욱 좋습니다. 투사는 블루 멤버십 가맹점에서 유무상 할인 점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